주식을 알게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어느정도 감이 잡히네요. 하지만 전 가진게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냥 내일은 이놈이 오르겠네. 내일은 저놈이 상한가를 가겠나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오기까지 정말 인생은 붕괴될대로 붕괴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면서 그전에도 주식을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하게 된건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돈이 생기면서 붙어입니다. 정말 빠져 살았습니다. 처음엔 운 좋게 돈도 벌고 많이 잃기도 했지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주식에 자신감이 생겨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받았죠. 결론은 깡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매수매도였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주식에 빠지다 보니 직장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래저래 스트레스로 그만두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에 심취하였고, 결국 어느 정도 실력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에는 주위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짭짤한 수익을 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인드 컨트롤이 문제더군요. 과도한 욕심에 판단력이 흐려져 결국 또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친구에게 빌린 돈은 찾아 해결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부모님께 빌린 3천만원도 날렸으니까요. 부모님 별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주식에 미쳐 지내다 보니 몇 년이 지나버렸고 이젠 제 취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중간한 30대 초반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란 절망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연구 끝에 월 중순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눈이 확 띄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불행 중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빚제 압박은 결국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땡전 한푼 나머지 빚 갚는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도 전 매수하지 못하고, 전부터 알던 지인 몇분 도와드리고 수익 챙겨드렸네요. 그렇다고 수수료 받을 만큼 냉정하지도 못해 그냥 고맙다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사채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주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달 안에 다 갚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마저 거절되더군요. 신용상태도 좋지 못하고 무직이다 보니 어디에도 빌려줄 곳은 없었습니다. 이자는 100% 갚을 수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돌아오는 건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주식의 돌을 깨우치면 뭐합니까? 남는 건 땡전 한푼 없네요. 성실하고 모범적이단 말을 많이 듣던 제가 이렇게 붕괴된 모습을 보면 주식이 너무나 밉지만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h t s 의 종목 가격 올라가고 빠지는 거 보면서 내 돈이 아닌데 왜 매일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지요. 직장이라도 찾아보고 주식을 당분간 접을려 합니다. 일단 500만원이라도 만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딱 500만원만 만들고 회사 나올려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금방 벌수 있겠죠. 언젠간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겠죠. 두렵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너무 빠져들면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